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돌아왔습니다. 와, 이, 지금, 아, 지금, 나마리의 누나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할로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와이고, 야, 여기서 먹 시럽, 보그룩, 보그룩, 보그룩 막 끓고 난리 났네. 와, 이게 또 게이머들의 기쁨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쁨이 있겠죠. 할로윈이 왔다? 그럼 뭐가 왔겠노? 할로윈 코스튬. <웃음> 아, 잠깐만요. 아이, 또, 우리도 바로 그리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소식 있어요. 굵직한 소식이 있어요. 잠깐만!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생방을 해보니까 생방할 때 그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형, 지금 복귀할까? 복귀할만해? 지금? 어, 형, 그랑사가 지금 시작해도 안 늦어? 뭐, 이런 것들. 자, 지금 미친 이벤트 합니다, 여러분. 복귀각, 신규각, 각 잡혔어요. 아, 어, 지금, 신규 복귀 매일 10회법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매일 10연차를 여러분, 매일 할수 있게 공짜로, 근데 이게 며칠 동안 한다? 보통 이런 거뭐 이벤트 하면 일주일간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무려 2 8일동안 갑니다. 28일. 신법 이원래3000 다이아죠. 3000 다이아 곱하기 28일 하니까 84000 다이아급입니다. 84000 다이아. 자, 요84000 다이아를 만에 깡다이아 가격으로 기준 잡아볼게. 그럼 천 다이아에 11,000원이니까 84000개 924000원 돈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 기회라니까. 내가 보기에 신규 복귀 지금이 각입니다. 또 나중에 제가 생방 한번 킬 테니까 또 그때 또 같이 새로 시작하신 분들 재밌게 얘기 나눠봅시다. 자 이제 공지 말씀 드렸으니까 옷집으로 갑니다. <웃음> 자 이번에 우당탕탕 할로윈 대서동 해가지고 할로윈 복귀가 누구세요? 야 나와 임마 어디서 임마가 지금? 어? 어? 자극적이다 어. 어머 야야 야. 치마가 여기 터졌노야 이봐봐 야야야 야. 야. 이런 패션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누나는 그나마 이번엔 좀 얌전하게 입고 오신거야 이거는 되게 얌전하게 입으셨고 바로 뽑기 가겠습니다 어. 자 끄덕 사라쿠 조구아우와야야야 치마 찢어졌다니까 임마 야 누나, 잠깐, 잠깐만 잠깐만 니가 지금 뭘잘 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 이, 디자이너님 이거 지금 디자인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왜 이게 왜 치.. 치.. 지... 아 감사합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약간 추우니까 여기 솜 재질이 좀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갔는데 어.. 가터벨트다 이런 순와 <웃음> 스타킹 한쪽만 신었어요 예, 굉장자 다섯 번봐 다음 거어 요거 요거 요것도 보라 색깔도 야, 색상 자체는 되게 안구 테런데 그 디자인의 그 우수함 때문에 굉장히.. 여기 좀... 붕대가 맞나? 붕대 오케이 나이스. 자 우와 깜짝이야 아! 네. 아유 우리 지난 생방에 그죠 되게 진지한 토론을 했어요 세리아드 스타일이냐? 나마리의 스타일이냐로? 세리아드 스타일은 어머! 아 나... 아, 어, 어 잠깐만 심장... 야나 루인버트 세리아드인가 봐 이게 수줍은 여자친구... 들 어, 오늘 진짜 거짓말하고 이거... 뛴다! 미쳤는갑다 내가 그러니까 엄청 수줍은 여자친구가 막 이벤트라고 이런 코스튬을 입고 나왔을 때 같은 느낌이랄까... 멈춰! 자 계속 계속 갑니다 자 크다! 그렇죠! 자 우리 누나꺼도 옷 하나 사드려야 되겠지 근데 요번 우리 누나 의상은 되게 좀 약간 뭐 이거는 약간 뭐 치렁치렁하고 좀 약간 그래도 우리 누나 의상이니까 우리 누나 의상이니까 어머 잠깐만 와야 야, 이거 빨간색 하니까 약간 더 약간 루이나 조금 오빠가 놀랐어요. 네. 자, 어요, 와, 색깔별로 루인, 루인은 내가 이걸 입힐 것 같긴 해요. 예, 자,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죠. 나바리누나 다른 색상도 하나. 어, 이번 의상 굉장히 그 사제 같은 느낌, 그지? 여 사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기 책도 하나 걸려 있고, 자, 와우, 와, 와, 이거 재질 질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한 번만. 한 번만 더 갈까? 한 번만? 한 번만 더 갈게요. 뭐, 와, 그래! <웃음> 이걸 원했던 뭐것 같아. 와, 개 예쁘다, 이거. 완전 눈부시다, 진짜. 천사 같아. 와, 파란 색깔도. 와, 씨. 어, 내가 뽑기를 또 눌러버렸나? 아, 내가 미쳤나? 내가 왜또 눌렀지? 굳이 더 누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와우! 이런 색, 어머, 요 색깔은. 야, 이거 멀리서 잘못 보면, 이거. 야, 야, 야, 야, 노, 야, 다 야, 노딱 걸리겠다, 노딱 걸리겠다. 아, 까만색, 그래, 그렇지. 까만색이 또, 우리 또 이게, 어, 근본이거든. 와, 색상별로 내가, 오, 요런 색깔도 괜찮다. 되게 힐러 같아요. 자, 너무 아름다운 고스튬들이었고요이이번에 아, 이제 또 뽑기, 아, 뽑기 한번 또 가봐야 될텐데. 할로윈 기념 그런게판이 나왔습니다. 할패티와 발푸르기스 우리 나마리 누나 것도 새로 나왔고요 도한만 보면 발프르기스 작은 기계 마녀 두 마리를 소환해요 소환해가지고 소환한 애들이 막 애들 뿅뿅막괴피겠지 다른 적에게 2초 동안 40% 물리 데미지를 주고 자신에게는 20초 동안 스킬 데미지 15% 증가가 붙습니다 예. 자기는 스킬 데미지 공중붙고 쫄이 막주 때리고 해방 스킬 마찬가지로 또 위치 헤이즈라는 기계 마녀를 소환하는데 이게 다른 적에게 1초당 30% 물리 데미지를 주고 자신에게 20초 동안 스킬 데미지 25%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패시브는 스킬 시 자신에게 5초 동안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 5% 인가 최대 25%까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게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 7%까지 강화되면 최대 35% 올라가고 이 쫄들도 좀더 오랫동안 소환되고 쿨타임 강화도 있겠고 뭔가 자기 스킬 데미지 올라가고 자기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 올라가고 막 그런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네요. 소환도 있, 있지만 자 그다음 카르트거 아, 할패티입니다 아, 데스 스크래치 다른 적에게 230% 물리 데미지를 주고 크리티컬 데미지 20% 증가가 되겠습니다. 어, 3회 사용 시에는 쿨타임이 한번 뭐 초기화가 되겠... 되겠고요 궁 쓰면은 자신에게 10초 동안 스킬 데미지 30% 증가하게 되겠고 자신에게 10초 동안 폭주 효과 폭주 효과란 데스 스크래치 스킬을 매드 스크래치 스킬로 강화하게 됩니다 매드 스크래치의 쿨타임 초기화 되겠고요 매드 스크래치란 다른 지역에 2회 공격으로 360% 물리 데미지 주고 자신에게 공격당 100% 확률로 5초 동안 물리 데미지가 1.5% 증가 최대 30%까지 공격당 100% 확률로 이제 막 중첩 되니까 이게 어, 상당히 좀 딜을 뽑을 그런 걸로 보이고요 패시브는 아군 모두 이게 보스 공격 1000 증가. 그리고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보스 데미지가 15% 증가. 이게 좀큰것 같아요. 쿨타임 10초인데. 초월해주면은 보스 데미지 2 0 강화되게 되겠고, 보스 공격력도 1500으로 강화되게 되겠습니다. 자, 살짝 한번 뽑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아,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아, 이번엔 가볍지 않습니다. 사크닥. 좋습니다. 카르트 끄고, 끕니까? 아! 자, 바라크네 듣기... 어. 자 오케이 좋아요 자 머리 한번 밟으면서 자 이번 할로윈 걸로 한번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차크다 그렇지 이번뜬것 같다 느낌 왔어 오케이 하루 이틀 아니야? 자 이거 뭐, 어? 아니네 죽을 거네 자그럼죠 한번 가자 한번 가자 어? 빛? 아? 빛이야? 요르타 칸 자, 머리 한발힙니다 까크닥 좋고요 사라락. 오, 야, 처음 본다. 이칼 처음 본다. 진짜다. 이거 처음 본다. 자, 와 좋아요. 할패딩. 와, 야, 이건 또, 이거대로 또왜 이렇게 좀, 그, 기이하면서 어, 뭔가, 어.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않겠는데 아, 좀그 정도 설명하도록 하고. <웃음> 그 일러가 좋단 말이야. <웃음> 그랑사가가. 어? 아이씨. 야, 욕티 나오게 하지 마라. 미칩뿌다니까? 자, 그렇죠. 모로야, 밟아버렸지, 말. 우리 모로, 착해요. 착하다. 퐁, 어둠이고. 오케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자, 새로운 환자인가요? 어, 환자, 썰어버릴것 같은데. 이거 무슨, 뭐, 프랑키스타인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어느새 천장. 근데 오늘 잘 나왔다. 천장 가는 사이에 지금 두개 뽑았잖아. 그 정도 된거 아니에요? 근데 나마리에 누나고좀한번 줘봐봐. 착! 아 자, 또 나왔어요. 예. 요쪽은 지금 몰빵인데? 자, 한 천장 더 가볼게요. 자, 그럼, 그래. 와우. 감사합니다. 예. 뜬거 같지? 확실하다, 이거. 자, 총이 아마 처음 보는 총이 나올 거야. 오, 나 처음 봐, 이총 진짜. 그렇죠! 발프로 기스! 아, 얘가 좀 좋아가지고, 우리 나마리 누나가 좀 다시 좀 떡상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 뭐고? 1타 2득이가 자, 1타 2득 의사 선생님? 그렇지요. 의사 선생님. 야, 우리 의사 선생님 잘 나오네. 자, 발핀다! 까크닥! 좋아요! 자, 물이구요. 아, 예, 네, 카이토. 자, 스사노. 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거긴 해요. 제가 프로이라서 그렇지. 어, 드디어, 천장 바로 앞에서 또 하나, 야, 또, 또 의사선생님이에요? 할패티, 오, 할패티입니다. 가면 어떻게 되나? 할패티 는 풀업 되겠는데? 야, 나마리의 것도 좀, 아, 씨.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선택상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천장은 선택이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로 이제 받을 수 있겠죠. 나마리의 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푸르 기스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뽑아봤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키워서 생방에서 또 같이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스토리, 스토리 이벤트에 할로윈 대소동. 자, 이번에도 보상이 아주 푸짐합니다. 시즌널 극채월 재료 선택상자. 와, 이거는 꼭 받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 할로윈의 해결사들, 극초월 재료. 아, 그 다음, 코벳 있죠? 극초월 재료. 제이의 기도, 극초월 재료. 자, 기타, 예, 뽑기권도 있고요. 결정 선택상자라든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렇게 할로윈 업데이트 살펴봤는데요. 정말 푸짐하죠? 여러분들, 즐거운 그랑사가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쿠 바이!